오늘은 깎아지는 바위에 자리 잡은 구례 사성암에 왔습니다. 평일에는요, 자차로 바로 사성암까지 올를수 있고요. 주말에는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사성암으로 올를 수가 있습니다. 셔틀버스를 이용하니까요, 10분만에 바로 지금 이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불어 맡기를요. 약간 힘들지만 잠시 쉬면서 아름다운 삼진강의 풍경을 만끽할 수가 있네요. 원효, 도선 지인각, 의사 대사 등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대명의 고승들이 이곳에서 수도하였다 하여 사성암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하. 에, 사성암에 도착한 순간요. 아, 정말 자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이곳 사성암은 요 절벽과 절벽 사이에 절묘하게 자리잡고 있는데요. 기암 절벽에 매달리듯 지어진 독특한 건축양식은 여행객들의 탄성을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리광전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전을 향하는 계단길은요. 한 고성으로 이어지는 돌담길을 좀 연상케 합니다. 제나전으로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유리광전 내려가지고요. 소음바이 지장전, 산왕전. 고선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00년 된 기목나무랍니다.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주신다는 사상함의 소원바이인데요. 쎈목을 팔아 하동으로 내려간 남편을 기다리다. 지쳐 세상을 떠난 아내와 아내를 잃은 소름에 숨을 거둔 남편의 매절한 전설이 깊은 소원바이입니다. 사낭전에 왔습니다. 이거 사낭전에 왔는데요. 부처님한 분이 보이시죠? 예. 마음이 착하신 분만 보입니다. <웃음> 도선굴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선굴은요, 도선국사가 기도에 경진했다는 굴인데요. 접달한 굴을 지나면 전망대로 이어지겠습니다. 도선굴을 나와서요, 저희들 오산을 한번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섬진강을 중심으로 펼쳐진 광활한 들판과 그레 신의 모습이요. 그야말로 한사의 그림입니다. 오산을 한쪽에서 지금 나왔는데 아이고 또 엄청난 계단이 있네요. <목소리> 기도를 잘하고 올라와야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제 계단을 지나서요 이제 제대로 된스길이좀 네. 나타난 것 같습니다 오산을 지나서요 전망대까지 한번 와봤습니다 선진강을 중심으로 펼쳐진 방화로 한선들판과 그의 시가지 그리고 너거단을 비롯한 지리산 연봉들이 한눈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리산 자를 배경으로 이어지는 반달 모양의 선진강 물줄기가 정말 매력적으로 아주 멋지게 보입니다. 삼진강을 중심으로 펼쳐진 들판과 구례 시내, 지리산 자락을 배경으로 삼진강이 매력적인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상안의 풍경들을 쉽게 잊지 못할 듯 합니다.